Don't tear it. <laughs> 우리보다 채우이다르아 어,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도 잘나갔어 아, 진짜요? 이 말을 까니깐 이 말을 까니 이게 무슨 망스럽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컷끝컷 스크립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티 이티 이티, 어, 이티 몰라 이티 또 오늘은 약간 미래 지향적인 컨셉을 따라가서 피리피리 피리. 인간들아 피리 미래에서 왔다 피리 피리. <웃음> 우리 본게 6월 25일 음. 음. 딱한 터리네 네.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 광고 찍으러 왔어요 음. 제가 로봇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탑니다 타서 지구 정도예 로봇을 어, 만드는 사람들끼리 붙는 거를 찍으러 왔어요 아니 그런 네. 게임인데 어쨌든 <웃음> 잠을 많이 못자거 그런 게임인데 그 로봇을 만드는 얘기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로봇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메슨이? 아랏 메슨이 거의 저번에 이쁜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라메슨니 분 기억나시죠? 벌써. 옛날. <웃음> 응. 영상 10만 돌파했어요. 다. 오. 모생은 <웃음> 우리가. 응.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근데 몸이 진짜 커진 것 같아요. 아 저요 지금 그리고... 깜짝 놀라실까봐. 아마 음 광고도 나오고 이러면 어 열망을 했던 30kg 보다 아이네라고 놀라실까봐 저 이게 긴지근지근 알죠? 이게 긴지근지 거려. 촬영 때문에. 그걸 좀 많이 키웠습니다. 되게 많이 going to check. I'm going to 아 h e c k I'm 도 o i n g to c h e 도 k I'm g o i n 었지 식단을 계속 하고 있었다. i n g t 그렇지 e c k 그래서 o i n g to check. I'm going to c 이 e c k I'm going t 이거 편집하지 말고 계속 먹는 <웃음> 편집이요 자 <웃음> 아, 편집 <웃음> 하루 <웃음> 두 번씩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한 지가 두 달이 넘어가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월컵 식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것보다 더 컸어요 더 많이 키웠다가 아, 이 바쁜 는데 그래도 CCTV 언제 나오냐고 그래요 음.. 감기 <웃음> 계획이 없는데 되게 죄송합니다 나태해졌어요 잠깐 <웃음> <웃음> <웃음> 저희 팀이 좀나타해졌어요저 포함. 사실 그것보다 지금 어, 농담이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제 캐릭터의 모습 같은 것들이 딱 나오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잖아요. 캐릭터로 딱 모습 비춰졌을 때 우와! 서일이 저런 모습을 보고 기대가 된다. 더 가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저희가 이제 CCTV나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조금 약간 줄어들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생카페 언제 들어오실 건가요? 생카페요? 네. 다들 비밀번호 잃어버렸냐고 아니요 아니요 2차 비밀번호 잃어버린 거냐고 하시는데 잠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나피해졌네요 나 죄송합니다. 팬 <웃음> 커피 아, 한번 방문해주세요. 아 가려고요. 아니 갈 거예요. 원래, 아, 안, 원래 안 한다고 다들 오셨는데? 아, 아니 왔었는데?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신났어요. 신났습니다. 걸려본 거 같애. 그런 거 같다 제보면서. 아 사실 이제 웬만이랑 캐릭터가 하면서 <웃음> <가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웃음> 다른 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괜히 이제 멸망 드라마 끝나고 나서 방송 시간은 요5일이 되면 마음이 괜히 허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포함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월요일 화요일마다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엄청 아, 엄청 고정해서 올린 사진 원본을 이건 곤란해요! 저 고정 열심히 줄라는데 어, 사람 사람들이 인복이 봐라 자기 팔로 제일 높은 데다 걸려놨다고도장하고다 <웃음> 밝혔다고 아, 어. 회사에서 고정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좀엄청해 진짜 <웃음> <웃음> 그거 확인 받은 거 알죠? 어? <웃음> 그거 확인 받은 사진인데 아 그랬어? 제가 뭐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뭐 모르고 그냥 구도랑 이런 것들이 이뻐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색감까지는 제가 잘볼줄 모르니까 그냥 아이 사진 예쁘다 올려야지 올렸는데 또 분이 아니게 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쁘게 보정해놓은 거라 제가 원본을 올렸네요. 알고 뭐 좋게 생각하면 한 가지 사, 사진으로 두 가지를 볼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용을 얘기해 오시오 s t r e n g 아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나란지 사이다, <웃음> 제로 펩시콜라. 연락 주세요. <웃음> 감사